냠냠냠. 냠냠냠. 냠냠냠. 냠냠냠냠. 냠냠냠. 냠냠냠. 냠냠냠. 안녕하세요, 에너지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, 저, 동남아 전통 커리에 불닭을 더해 현지보다 더 맛있게 한국 입맛에 딱인 불닭 커리덮밥 3종 세트를 준비했습니다. 어 1단계, 3단계, 4단계로 나눠져 있고요. 1단계는 불닭 렌덤 커리덮밥, 3단계는 불닭 마크닉 커리덮밥, 4단계는 불닭 빈달루 커리 덮밥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게 뚜껑인 줄 알았거든요 뚜껑이 아니라 바로 밥이에요 밥 밥이 있고 여기 커리 소스가 있고요 그리고 숟가락도 들어있습니다 너무 너무 간단하죠 이 불닭 커리 덮밥의 밥은 100% 국내산 백미를 사용했다고 해요 이 밥을 먼저 1분 20초 정도 돌리신 다음에 소스를 절취선까지 자른 다음에 세워서 돌리시고 그 다음에 이 용기에 밥과 어, 소스를 넣고 잘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조리해 볼게요 이 100% 국내산 백미부터 전자인지에 한번 돌려오겠습니다 저는 3개를 한꺼번에 들을 거예요 하나당 1분 20초니까 한 5분이면 됐겠죠 응? 네, 이렇게 조리를 해왔습니다. 아,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되니까 너무너무 간편하더라고요. 제가 우선은 어, 더욱더 맛있게 먹으려고 계란프라이를 준비하긴 했거든요. 근데 우선은 본연의 맛을 한 번씩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우선 한 입씩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1단계. 1단계 불닭 렌당 카리덮밥. 어 아, 냄새도 달달한 냄새도 나고 커리 냄새도 되게 강하게 나고 음. 맛있, 먹,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음 엄청 부드러워요. 엄청 부드러워 이게 코코넛 밀크가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부드럽고요 불닭 맛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. 1단계라서 이게 1단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러블리 탓 불닭볶음면 있잖아요 그 정도의 맵기인것 같아요 음. 근데 진짜 부드럽다 두 번째, 두 번째도 한번 먹어볼게요. 얘는 3단계. 불닭, 마크닉, 카레덮밥. 확실히 1단계, 그 1단계 랜당 카레덮밥보다는 확실히 색깔이 좀더 붉으스름해요. 붉은스름해. 붉으스름해요. 그럼 한 번, 이렇게. 음! 얘도 맵진 않다. 약간, 음, 까르보 불닭 같은데요. 약간 새콤한 맛도 나고, 버터의 풍미도 입안에 한가득 퍼지고, 그리고, 음, 약간 토마토의 맛도 나는 것 같아요. 음.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매운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, 이 랜덤 커리덮밥보다는, 그 3단계. 마크닉 커리덮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럼 마지막으로 3단계. 불닭 반달룩 커리덮밥. 얘가 색깔이 확실히 진하죠. 어. 얘도 한번 먹어볼게요. 얘 같은 경우는 확실히 불닭 냄새가 강해요. 어, 강한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음! 확실히 4단계라서 살짝 매콤하네. 이게 4단계가 어, 불닭볶음면 정도의 맵기라고 하거든요. 근데 전 몰랐는데 그세개에서 가장 매운 커리가 바로 반달루라고 해요. 근데 이 반달루랑 그 k 스파이시 그러니까 한국의 스파이시 매운맛 하면은 좀 대표적인 게청양고추거 뭐 말고 식품점에서 대표적인 게블랙볶음이잖아요 매운 커리와 블랙볶음면이 많아서 이렇게 화끈한 맛이 입에 감돌긴 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맵진 않은데 맵질이맵 부은 거잘못 드시는 분들은 1, 3단계를 추천하고요 저같이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4단계 추천드립니다 어제입맛은 딱이에요 딱이에요 1단계나 2단계 같은 경우는 약간 부드러운 맛이 있었다면 얘는 정말 화끈한 맛 어, 화끈한 맛어 근데 너무 맛있다 어, 진짜 너무 맛있다 음, 제입맛은 이게 딱입니다 어 그럼 여기다가 달걀후라이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, 제가 계란 후라이를 올렸는데요. 어, 솔직히, 반숙을 올리고 싶었지만, 어, 자의 계란말, 계란 후라이 실력이 거기까지는 좀, 못해한것 같아요. 근데, 이 4단계 제가 지금 방금 먹었잖아요. 이 반달루의 커리덮밥에 그 매운맛이 계속 오네. 이게 뒤늦게, 와, 입에 탁 치는데, 여러분 이 생각하셨던 그 불닭볶음면보다 좀더 매워요. 어, 향신맛도 나고. 근데 이 향신료가 제가 향신료 못 먹거든요. 그, 거부감 있는 향신료가 아니라, 어, 기분 좋은 매콤함이 계속 입안에 감도는 것 같아요. 음. 제 입맛에는 요 4단계, 4단계 역시 한국인은 매운 맛이지. 계란 노른자 터트려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란과 함께 음! 계란 노른자의 고소함과 허리의 매콤함이 너무나잘 어울린다. 음. 여러분들께서도 좀더 맛있게 드시려면 저 지금 계란 후라이를드시든지 아니면 치즈나 소세지 넣어서 드시면 더욱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음. 이 불닭커리 덮밥 같은 경우는 지금 홈플러스에서 판매하고 있대요 한 개를 먹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커리 전문점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이 맛을 다 느끼는 세계적인 맛을 와 저희 집에서 이 4단계는 저밖에 못 먹을 것 같아요 음, 매콤해가지고 하나 더 이렇게 해서 i 음 응? 응? 응? 이색적인것 같으면서도 한국적인 맛이라서 진짜 누구나 거부감 없이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나는 부드러운 걸 좋아하신다 하시면 1단계 드시면 랜덤 커리더법을 드시면 될것 같고요. 음, 나는 부드러운 것도 좋아하는데 약간 좀더이육적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약간 버터 풍미 이런 걸 느끼고 싶다 싶으시면 3단계. 아, 뭐냐. 나는 매운 게 최고다. 하신 분들 4단계 추천드립니다. 이거 함께 식사로 되게 손색이 없고 조리도 간편하잖아요. 그래서 뭐 자취하신 분들이나 여러분께서 또 간편하게 식사하실 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이거 계속 막 시켜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